12월 17일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첫 엠카운트다운에 M카, 카 출연을 했다 음,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MC도 맡아본 그래가지고 음, 처음 해본 게 많은 그런 날이다 음, 물론 마찬가지로 TV에서만 보던 그런 엠가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음 정말 뭔가 신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만의 그런 기분테이크 무대도 따로 있었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는 무대에 나와가지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그런 무대였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MC도 해봤는데 좋은 경험이 된것 같다 정말 조금 거의 무대보다 더 떨렸는데 음 그래도 뭔가 전에 그런 걸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좀 말하는 것도 더는것 같고 그리고 음 그렇게 MC 같은 것도 음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온 것 같다 그래도 좀 많이 떨렸고 최대한 뭔가 텐션 업해서 좀 긴장한 티안 내려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음악 방송 보면서 항상 MC 분들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막 마무리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눈에 보여가지고 음 뭔가 그런 MC를 하는 날이 이렇게 올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특별 MC로 오늘 해보게 돼가지고.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것 시간이었던 같다. 그리고 뭐... 텐먼스나 랩인까지 이제 세 개의 곡을 다 해가지고 음, 정말... 한 회에서 이제 세 개의 곡을 이렇게 한꺼번에 단다는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다. 그래서...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활동이 이제 거의 끝나간..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아 오늘 이번, 이번 활동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 화이팅! 오늘 얘기 끝!